콧잎, 칼, 네. 도마, 네. 그 다음에 이만한 밥 비빔망이나 이만한 양푼이랑 네. 참기름, 계속은 맛소금, 미웅만 좀 갖다 주세요 이것만 씻어 씻어 오고 자르지 말고 어? <웃음> 나는 못생긴 게더잘 어울려 어, 그럼 편한 거 입고 와요 네. 야, 비벼, 오늘 비빔밥인가요? 아니 그냥 해 오시면 돼요 어? 참기름, 깨소금, 미원 맛소금, 실용료 어, 후라이팬도 하나요 간장 내가 어우 어, 좋아요 센스 지구 죠 우리 오퍼스 손님 연령대는 진짜 다양해요 2 3 4 5십0대까지 있어요 60대도 있고 나 센스있지 그 참기름 없어서 시켜놨어 어? <웃음> <웃음> 한번 갔다 올게 다시 <웃음> <아직> 갔다 올게 <오게. 웃음> 상쏘다 근데 <웃음> 아, 잠깐 집었는데의자가 <집어둔다. 웃음> 잠깐 씹 <집어둔다>. 일이야 <웃음> 어, 그러니까요 아, 뒤집어야돼요 방금 하나 마저 씻어 올게요 힘이 엄청 세죠? 써이 어떻게 저렇게 끼도 키도, 끼도일까? 와아 재료를 손질을좀 해볼까요? 간단하게 그 하는 그 꼬막 김밥이에요. 이런 거는 부담없이 집에서도 쌀수 있겠죠. 부담없이 싸는 거예요. 칼질할 때 내가 칼질 가르쳐 줄게요. 칼질할 때 이렇게 재료를 찾고. 재료를 잡고 손을 어떻게 놓냐 하면 이렇게 하으면 손을 다치잖아 그러니까 손을,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손가락을 이렇게 접쳐요. 이렇게. 이렇게 접쳐서 칼이, 칼이 여기 딱 닿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올라오면 안 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손 모양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손 모양이 이렇게 해서 손톱이 여기 첫 번째 마디보다 더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 칼을 여기다 딱 대요. 잠깐만, 맞았죠? 아, 볼게요 아,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채를 뭐라도 쓸때 얘가 이렇게 올라오면 안 돼. 올라오면 여기를 또 다치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빼는 거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게 어, 칼질이에요. 음. 뭐, 이렇게 하시, 이렇게 하심, 편하게 하시는 분들 있지만, 칼질을 기본을 딱 알면, 칼질이 많이, 많이 익어요. 자, 이 어, 단무지를 좀 썰어 볼까요? 나무 지를 이렇게 옛날에 시골에서 돼지 못딸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걸어 놓잖아요 이렇게 하고, 알 아요? 모르겠지. 그 무서워 지금 뭔가 자, 김밥을 대충 자르면 되거든요 이런 거는 다시 먹을까? 참기름이 아닌가요? 네 참기름 냄새가 진통을 하네요 <웃음> 몇개 싸지도 않아요 며칠 안싼대 왜? 어, 며칠 안싸요 <웃음> 벌써 20초로 <20줄을> 넘었어요? <웃음> 네? 고향김밥 아니에요? 아 대왕김밥? 큰 거? 원조김밥? 아니 그몇면 며칠 돼지당 얘는 잘라서 묻히겠어요. 그 흰색 그릇 하나 주실래요? 얘는. 원이 웃는 거 보고 배고파져서 배달 못 시킬까 고민 중. 내가 웃는 거 보고 왜 배가 고파지는 거야? 나 아직 입에 아무것도 안 넣는데. 여, 여배서, 여배서, 보도를 제대로 못 했네요. 뭐 드릴까요? 고춧가루 바꿔야 그만. 고춧가루 고춧가루 하게 되요 이래에 음. 지금 미온이 있잖아요 이거 미온 살짝 넣으 맛있거든 진짜 맛있어요 미온을 살짝만 넣어요 살짝만 넣고 계속 아이어 음. <웃음> 오늘도 신이 나니 미연 조금 어서 구멍이 막혀서 잘 나오지도 않아 아. 이렇게 해서 고추가루한번되거든요 고민해야 되네 오늘 하하하는날이하하하하하하하데하하하 아, 공연해야 되죠. 네. 그러면 네. 너가 네. 티카드시잖아요. 네. 너가 주도하에 네. 짜볼까요? 어, 어 짜서. 네. 지, 티파니. 이 네. 너. 네. 너 어? 내가 메인? 아니 티파니 하고 그다음 너. 네. 그다음에 아쿠아. 오인조. 오인조. 알카자. 알카자 이렇게 치고 네. 네. 그. 저기 난 여기 있을 테니까 아무도 지금 안 와도 되고 끝나고 네가 와요. 여기. 네네 네. 그래서 제가 뭐거 게요 거 네, 없어요, 네. 없어요. 내가 직접 할게요. 네, 여러분 저희 공연하고 올게요. 네. 맛있어 음 맛있어요 아울러 미온 조금 쓴것 같아 자 오뎅이 모자라는 거 아이가? 오뎅 두개 사달라 그랬는데 아닌가? 한개 사달라 그랬나? 아! 심부름을 재차시키는데 나안 된다 그랬던 거 같은데 눈 시작했죠. 당근은 너무 많이 익히면 안 돼, 여기 꼬마김밥 당근은 살짝만 익혀야 해요 그, 리고 식감이 단무지랑 얘로 좌우하기 때문에. t h e e 먹다 아유. 아, 다어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마 아?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살까? 그죠? 이렇게 반만 잘라서. 짜보겠어요 밥이 얼만큼 들어가야 될까 이만큼 올라가야 되나 내가 뭘을거 일단 간을 봐야 되니까. 응, 음, 박 <웃음> 내가 먹을 건뭘 사? 음. 무서워요. 주가 메인 안에 주주는 언제 한달 만에 가게 있는 맨을 다 해요. 잘한다. 와, 잘해. 뭐야, 이제 이거 지금 오이까지 넣고 색깔까지 맞추면 그, 그, 그거네요 간단수기로 꼬마김밥 해먹는 거라서 어. 집에서도 해먹어봐요 맛있다니까요 난 이거 가끔 집에서 이제 아기생 한 번씩 해주거든 와 잘한다 음 잘한다 우리 엄마가 옛날에 김밥을 진짜 잘 쌌는데 도시락을 못 사줘도 항상 네그 운동이나 이런 거할때 김밥 같은 걸 싸주거든. 그러면 되죠. 여기 뭐 스펜더도 되잖아요. 너무 많이 끊긴줄 알았어요 이제 여러분 식구가 많아져서 다른 사람 신경쓸 겨를이 없어요 제가 식구들 챙기는 게 낫지. 영 슈퍼 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아. 일 보는데 너무 재밌어요. 엉경 씨 고마워요. 엉경, 씨 같이 응원해 주시는 분 있으니까 제가 또 열심히 하는 거죠, 공주 왈리네. 자, 아 재료는 많은데 밥이 밥이 적다 이거 뭐야? 밥이 적네. 보이아줌마님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저도 매일 저녁 보는데 너무 재미있어요 야아니 매일 저녁 안보잖아 새끼야 요즘 게임한다고 오늘 쓰는거 아니야 너? 야맛이렇게 해서 강남역 에 가서 팔까출 근하 는 사람 들을팔 아도 되 겠다. 강남역 에 가서 그죠 엔딩 하나만들어야되는 만드는 만드는 만드는 만만드만들어야드는 만드는 만드는 만드만만원 감사합니다. 게임 할 때도 항상 누나 방송과 함께. 만드는 밥이. 약간, 태국밥처럼 날려, 밥이. 신기하게 김밥이 여러분 이 꼬마 김밥이 어 그냥 먹어도 되는 간이에요. 뭐안 찍어 먹고. 싸 버렸다. 그래서, 아, 재 료가 너무 많이 남았 는데 밥맛 있 으면 더 많이 살수있 겠는데. 여름에 저희 여기 해운대로 관광 오시면서 여기 와 보세요. 여기 와서 직접 공연을 저희가 지금 기획하는 공연들을 한번 보세요. 아짝놀 몰랄 거예요. 이제는 마흔님 슈퍼 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언니 실방하는 날 실방 꼭 챙겨보고 좋아요 누르고 하루를 마무리해요. 너무 좋아요 항상 응원합니다. 어머 마흔 마은, 이제는 마흔님 이제부터 시작이네요. 어, 감사합니다. Bye, o 내지면 안 돼. 밑에가 잘 버텨야지. 씨바년아, 어? 밑에가 잘 버텨야 돼. 이건 알겠어? 아이고, 밑에가 넘어지면 안 된다 그랬잖아, 엄마가. 엄마 뭐랬어? 밑에가 넘어지면 안 된다 그랬잖아 아 맛있다 응? 샹리는 갔으 진짜 음, 음, 음. 재료는 여기 있어. 음. <웃음> 벌써 끝났어요. 훌륭히 <웃음> 빠르세요, 선생님. <근데> 맞아요. 이... <웃음> 안녕하세요. 공연 네. 다나고 왔습니다. 하나 먹어볼래요? 그냥 먹어요. 이거 나, 하아간자에돈 주고 시키면, 시키거아니지 네. 언니. 이렇게 빠르다고? 옛날두 개씩 먹고 가는 거예요 야때요 Hm. Hm. Hm. Hm. Hm. Hm. Hm. 마리크 다운 물이랑 먹어야 돼형 목맥해야 어. 김밥 낙도 없대잖아요 마이크 다운 어. 아 단무지 무시, 씨발아 깜빡할 뻔했네요. 그러니두 개씩 먹는 거예요. 하나 먹고 하나 하나 먹고 나 알았어. 말몇 파는 것 같다. 벼루도 문제 데 이런 말을 했으니까 그래도 아? <웃음> 맛있어 맛있까 여러분 먹어요 아 괜찮아요 돌아가면서 먹으면 되죠 돌아가면서 어디 하는 없어요 6개째예요 먹어요 컵라면은 끓여줄까요? 아니 괜찮아요 물 마시면 돼요 음. 아. 먹어보고봐요 아니 이제 우리는 메인들이고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한 개씩만 먹 어? 비비 잠깐만 불러줘요 음! 그리고 군밥은 끼면 참기 좋아하잖아요 저 오늘 또 밥을 먹고 나왔어요 그래도 내가 한나만 갖고 가면 안돼안돼 주주가 언니 지금 먹고면안돼 주주 한 번만 주자 안돼내 친구인데 안돼 언니 주주 안돼왜 <웃음> 잠깐만 <웃음> 와우 왜요? <웃음> 한 개만 먹는 거예요 안 아, 그래요? 음. 괜찮아요 언니 한개 먹어요 여기 앉아 언니 무릎에 앉아, 앉아. 한개 먹어요 손으로 먹어야 돼요? 응 맛있겠다. 음, 음, 음, 맛있지. 근데 보니까 뭐가 별로 안들어간데 이렇게 맛있어요. 꼬막 김밥. 상관없. 더 먹어요. 어괜찮아요다 돌아가면 더 먹어요. 아니, 아니, 아니아니아니 괜찮아요. 더 먹었대요. 아, 더 먹어요. 너무 배부를 거 같아. 이거 그래도 괜찮아요. 아니? 요만한 압도수 있죠? 네. 그거 한세 개만 갖다. 알겠습니다. 바꿀 로 숨도 어요 아까 주주가 저 지나갔는데 오늘은 뭐 만드니? <웃음> 나도 모르겠어. <웃음> 밥이 살짝 돼갖고 근데 난 산밥 좋아해 음. 그러니까 안 먹었는데 안, 응. 유자는 야채를 안 먹어 격기가 그러니까 와서 먹으면 아픈데 곤욕에 실제로 와, 오셔가지고 주주 보신 분 계시죠? 참기름만 맛있네요 이거 네 밖에 나가서 <웃음> 자 이거는 나눠먹으면 대추전이랑 네. 인서랑 이렇게 나눠먹어요 네 음. 음. 맛있당 손이 크니까 이건 누구거예요 그냥 알아서 나눠 먹어요 나 먹어요 문장 열어줘야 내가 어 감사합니다 면 안돼요? 아 드릴 수 있어요 왕성 왕성 간장 이거 흘린 간장 <웃음> 제가 흘린 맘을 먹어생각도 없어 <웃음> 12개 줬는데 언니..김밥 재료들 다채 먹으면 요아 그냥 그냥.. 냉면처먹듯이 처먹어버리네.. 이빨님 <웃음> <웃음>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적당히 결정하세요 이게 여러분 식사해도 맛있어서 계속 땡기는 맛이에요. 응. 응, 먹어요. 먹고 있다. 응. <웃음> 몰라요. <몰랐어. 웃음> 반찬인 줄 알았어. 뭐 어, 광장시장은 여기 당근 많이 들어갔잖아 음. 에너지가 없다 제가 지금 음. 음. 몸이 아프니까 지금 김밥 파는데 많죠 아직 지금 김밥 파는 자 많을 건데 늦게 와서 모르는데 어 어부기님 늦게 왔으면 그냥 방송 보세요 어, 그런 채팅 치지 마시고 아, 배불러라 이게조금 잔치네 그죠? 좀 많이 먹었어요. 나 조첨만 여섯 개 먹은 것 같은데. 열개 먹었어요. 싸면서. 언니 는 밥을 안 먹고 나한테 그러는데. 그 접바야 이러나. 왜들 싸우는 거예요? <웃음> 왜 자꾸 싸워. <웃음> 실제로 만나기엔 말 한마디도 못 합니다. 어? 하여튼 간. 이빨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래라 저래라 뭐 하니까 적당히들 하라고 한 말인데 그거를 어그 본인들한테 한 소리도 아닌데 막 죽자고 달게 되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알아서 딱딱 내그 물어 죽일 것 같아 응뭘 음. 자제해요 그런 걸 자제하라는 거야 알아서 딱딱 어 그런 거를 자제하라는 거야 아유, 어. 전부다 부들, 응. 어, 감사합다 어, 전부다 부들부들이야. 여기 어, 나돼요 뭐준진님 지금 내 마음을 딱 채팅쳐주셨어. <웃음> 왜 왜? 씨발 먹다 참악했어 진짜. <웃음> 아 그러니까 화가 응. 많아 사람들이. 어. 난이빨래이왜 채팅을 저렇게 쳤는지 알것 같아 나는. 뭐 전부 다뭐 해니 뭐 해라 뭐 해라 많이 줘라 적게 줘라 누구 불러라 누가 하... 그러니까 적당히 좀 하세요라고 채팅을 친것 같은데 그거를 갖다 쭉 짜고 덤벼들 아유 그죠? 감사합니다. 음. 다 먹은 거예요? 하나씩 먹어요 그럼? 그럼 하나씩. 만잠 괜찮아요? 만 잠깐만. 잠깐만. 양보해 준실만잠안만라요햄버거만잠깐나 잠깐만. 잠깐 김밥에 당근이랑 단무지랑 오뎅 3개밖에 안들어갔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재료가 없어 컵라면 하나 끓여고 먹으면 맛있는데 그래서 나한테 어디 다니면서 한개 먹은 거 먹으면 우리 애미 욕먹인 거라고 맛있어 맛있긴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음. 이 레시피대로 해먹어봐요 내일 아침에 재료도 많이 안들어가잖아 맛있어요 <목소리> 이거 15분이면 싸는 김밥 김밥이에요 방금 15분도 안 걸렸죠 응이 <목소리> 소주를 지금 물처럼잘 마신다 안들 키고 까먹은 거하기마시면 피로님님 슈퍼채팅 10만원 감사합니다 언니 12시 지나서 저 오늘 생일 작년에도 언니가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이 소절 반닥수기로 축하해 주셨어요 아 그래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그럴라고 태어났지 식수기 고마워 네, 고마워요 i r t h 해피 버스데이 투유 왜태학교겠어 내년에도 쏘라는 거죠 맞죠 내년 4월 10일에도 기대할게요 히로미언니아 근데 이거 난 집에서 아기사한테 가끔 해주거든요 김밥 먹고 싶다 그래 그 그러니까 걔는 또내 김밥을 먹어봤기 때문에 김밥을 안 시켜 먹어요 집에서 싸달라 그래 귀찮잖아 김밥 어떻게 재료를 다 준비했어 요거는 10분도 안 걸려요 진짜 맞죠 음. 오히려 이큰 김밥 짜는 거 보다 간단하니까 나데 안에 아무거나 넣어도 돼 스팸 있는 거 구워서 넣어도 되고 따지고 보면 김치 조금 볶아 갖고 넣어도 되고 뭐 얼마나 많아요 맞아요 <웃음> 아너아리땡초김밥라 아... 진짜 <웃음> 너무 맛있어 오늘도 이렇게 행복한 한 끼를 먹었네요 다 처먹어 버렸어 어떡해 요 아유 설마 무슨 소주야 물이지 물 거짓말 잘하시네 쌓인게 많아서 <웃음> 네. 맨정신에 방송을 못합니다 제가 무지 없으면 김치 는으면 되지 귀걸이 루비냐고요? 아유 제가 이걸 루비를 사고 있으면 여기 제가 왜 일을 하겠어요? 놀지 그냥 소아로브스키 그냥 루비나 레드다이 하면 일안 하죠 제가 돈 많으면 일안 해요? 돈 많으면 이제 일안 하겠죠 너 너는 돈 많아도 일 할걸요? 무대에서 열정이 있어요 넌 그걸 아, 즐겨 요 음. 재밌어요, 솔직히. 근데 그거를 안 하잖아. 그럼 쓰고 싶어서 미쳐요. 병 걸리고 정신 못 기든. 딱 보면 무대를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무대가 좋은 거예요. 그 함성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어, 어. 딱 올라가실 때 박수 소리랑 그 함성 소리가 음. 아, 진짜 발끝에서 온다니까. 막. 음. 이게 있어요. 로비. 우리도, 나도 나이트 뛰면서 그런 함성 소리 많이 들가고 와, 씨발, 남자다! <웃음> <웃음> 그 소리가 다 들려요. 젠더 팀, 이제, 나가면. 그래도, 착각하자. 와, 언니, 이뻐요. 이소를 착각하죠. 음. 근데, 이렇게 반응 없거나, 그런 조용한 날은 뭔가, 피부 잘안 와야 될 때, 그거 때. 총도 쏴줘요, 우리는. 아! 이렇게 써잖아요, 그럼. 아, 씨발, 타 씨발. 근데 함성 소리 있잖아요타이런 <웃음> <웃음> <다 이러면>, 아! <웃음> 피하자. 박수 잘칠수 있는데 오시면 많이 쳐주세요 박수는 응. 정말 저희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여기 <웃음> 에 있는 아가씨들에게 그래도 투아맘주니한 해먹어봐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응. 간단하게 내일 아침으로 딱딱 여기다 계란국이나 뭐하나 끓여갖고 먹으면 되죠 깨소금이나 뭐. 그 통깨보다는 빵안게 있죠? 그게 맛있는데 그게 더고소하 <웃음> 와 근데 서산에 로마나이트라고 있어요 지금 없어졌겠죠? 거기에 무대를 가는데 와 거기는 진짜 함성소리가 대단하더라 <웃음> 어? 나이트 <응. 웃음> 어묵은 식용유 조금 넣고 참기름 두르고 간장 넣고 고춧가루 넣고 볶으면 돼 음. 어묵 볶듯이 해갖고 너도 맛있겠다 어묵 반찬하듯이 해가지고. 부산 여행 가면은 가볼게요 댓글에 여자는 안가는게 우리 여자 손님이 8 0예요 누가 그래요? 그치? 어디서 그런 유혹 우리 여자 비유, 여자 손님들의 비율이 8 0고요 저희가 남자 손님 오면은 자질을 빤다든지 위차를 나간다든지 뭐 그런 가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오시면 돼요. 뭐 그런 가게면은 웅탕한 가게면은 우리가 뭐 남자 손님만 받아내가지고 막 하겠지만 아니에요. 저희 가게는 정말 건전 토킹방 하고요. 음, 공연 위주의 가게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오시면 돼요. 편안하게. 너무 건전해요. 저희 음, 술값 한 상에 25만원밖에 안 해요. 저렴해요. 2 5만 비싸긴 한데 그래도 여름휴가 왔으니까 그래도 어 같은 가격에 젠더버치고는좀싼 편이에요 저 서울 쪽에는 50만씩 해요 음. <웃음> 어? 언니인데 우리 여자 오는 거 좋아하는데 언니들하고 오히려 더잘 놀아요 다 변신만 안 하시면 돼요 <웃음> 변신하시면 큰일 나요 언니들 <웃음>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거죠? C.D. 이용바라기님 아까전에 그 3천원 쓰고 채팅 찾던 분 아니에요? 아닌가? 어. 내가 지금 잘못 본거 같죠? 언니부기님인가 그래요? 음. 부기님 그죠? 어, 만약에 그사람이 아이디 바꿔서 온거면 히트다 어, 그건 아닌데 히트다 히트 어 아니 아니래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공주씨는 일하러 가봐요 아나둬요 냅둬 스탑 가세요 저는 또 이렇게 흔들어 잡기로 가볼게요 여러분 잘 네. 먹었습니다 언니 네네네네 누구 이제, 불러드릴까요? 어, 단단 대피고 어떤 분 불러드려요? 괜찮 제가 전화로 다 부를 수 있어요 네 빠이빠이 여기, 여기는 문명의 혜택을 받은 곳입니다